부모님 운동 교실 오늘은 종아리 운동합니다. 종아리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20대 보디빌더때 종아리가 가장 좋았어요 한국에서 안 좋은 선수들 보면은 문제가 뭐냐? 자동 범위가 안 나와. 운동은 많이 늘렸다가 많이 쭉혀졌다가 신장하고 단축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종아리는 많이 no. 못 해요. 리 이렇게 있으면 은 이게 종아리가 가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다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까짝까짝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장이 안돼 늘어나진 않으니까 단축될 게또 별로 없는 거지 요거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어이 머신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머신으로 옛날 가장 좋았던 하트가 살아있죠 하트가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어 최대한 이렇게 늘려야 돼요 이 발목이 앞쪽 각도가 많이 꺾이게 이렇게 신장에서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까치발을 든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들어주면 는예요 이렇게 많이 내렸다가 많이 들었다가 이 발목만 움직이면 돼요 얘는 너무 간단해요 다른 관절쓸 필요가 없어 이 얘만 쓰면 되니까는 많이 내렸다가 많이 올렸다가 아까 얘가 실수를 많이 내는 게, 내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버려. 신장을 하다 만든 거야. 이게 내리다 만든 거야, 내리다 만든 거요 종아리 운동을 요즘에 센터마다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없으면 어떡하냐? 어떤 걸로 대체를 할수 있는지를 또 알려드릴게요. 스미스 머신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음. 사람을 태워서도 할수 있어요. 스미스 머신으로 하는 종아리 카프레이즈. 아, 어, 이거 보면은 스타박스도 두고, 얘를. 여기서 끝나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요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좀 주의할 점. 내릴 때 엉덩이 이렇게 빠지면은 떨어져요. 미끄러져. 어, 그러면은 하다가 운동을 끝까지 못하니까는 여기서 살짝 무릎을 앞으로 내밀고, 이 골반, 골반이 이 종아리 위에 보다 살짝 앞으로 가고이 상태에서 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 상태. 내릴 때 이렇게 앞으로 가는 느낌, 볼까요? 이 상태는 하고요. 쭉 올렸다가. 자, 천천히 쭉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것도 무릎이 어, 살짝 이렇게 핀 상태에서 해야 종아리에 많이 걸리고, 무릎을 다 펴버리면 다리 뒤에가 막이려가는 거예요. 요번에는 덩키 카프레이즈라고 여기 사람이 타서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태우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돼요 이거 할때 사람을 태울 때 등에다 태우면 안 돼요 허리 다칠 수 있어 여기 골반 위에 골반 위에 타는거예요 우리 옛날에 말뚝바퀴 있죠? 말뚝바퀴 이렇게 타는 거말뚝바퀴 하듯이 그냥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돼요 그럼 무게중심이 내 엉덩이 올라가면 거기서 위아래로 움직여줘 너무 종아리가 얇으신 분들 분명 있어요 그런 분들이나 보디빌더 분들은 꼭 종아리 운동을 하셔가지고 멋진 종아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반 입었을 때도 남성미가 넘치는 이만기 종아리 아니야 이만기 종아리는 아니야 홍언니 종아리 여러분들도 홍언니의 왕종아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언니의 왕종아리 만들겠습니다